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임용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매치탈출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면서도 몸이 이상하게 좀잘 안자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희한하게 똑같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친구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가 몸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운동은 비슷하게 뭔가 배우고 있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그 친구가 더 빨리 자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력이란 말 그대로 힘, 파워, 스트렝스라고 말하죠 바로 스트렝스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 선천적으로 뭔가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몸이 더 빨리 자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멸치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근력이 약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막 운동들을 하실 거잖아요. 뭐 턱걸이를 하시고, 푸시업을 하시고, 뭐 헬스장에 있는 여러 가지 머신들을 통해서 막 자극을 느껴보려고 하고 어깨도 운동하고, 뭐팔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스트렝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멸치탈출 연구소 메인 화면에 멸치탈출 테크트리라고 써놨어요 멸치탈출을 하는 데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는 에 일단 선 스트렝스를 기르고 이후에 자극점을 찾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몸이 빨리 자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세 가지만 하시면돼요 상체를 키우려면 은세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턱걸이, 당기는 운동이죠. 턱걸이, 그리고 밀리터리 프레스, 밀고, 그리고 포션. 이거 세가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스트렝스나 근육이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여러 종목들을 해봤자 이 메인 종목의 힘이 빠질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세종목을 통해서 힘을 기르신 다음에 이제 다른 운동들을 조금 하시면은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그 기준은 전에 제가 말한 영상에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뭐 다른 운동 배우고 뭐 유튜버들 운동 법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단계에서 해야 될 운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운동, 바탕이 되는 운동,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주는 운동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밀고, 당기고, 밀고. 거기다가 당긴다고 하면 인바티드 로우까지 포함 그리고 스쿼트도 다리로 밀고 데드리프트 들고 이렇게 당기는 그 운동들만 하셔도 여러분들 기본기가 다져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유튜버들 하는 그런 몸 좋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개념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 수학 심화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물을 지으실 때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 때. 가장 먼저 기둥을 먼저 쌓아야 돼요 기둥 그 기둥이 되면은 나머지의 그 골조들은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가지고 스트렝스를 먼저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스트렝스만 쌓아도 멸시타출 됩니다 네, 제가 확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